그런 느낌이었지. 알고 보면 지독한 노력파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웃음> 라이벌로 윤준엽 씨를 뽑으면서.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 청춘이 못하게 검은 모야 야, 서줄을 푹 열어. 야, 서줄을 푹 열어. 이무대가 아마 이 친구 무대 중에 가장 이슈가 될것같아 좋다. 파성이 어, 있다. 그럼. 자.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맛있게 쫀쫀하게 들리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지연 씨의 성문은 정말 멋진 성문을 갖고 있다. 오늘 무대에서 박지연의 사이다 창법의 완결판을 봤다고 사실 생각했습니다 이 똥다리 똥땅 똥다리 똥땅땅이 오늘도 꿈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드렸던 참가자 중에 가장 좋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속대말 물견들이에요 그 지금까지 보여준 무대에서 최고의 무대였다라고 오늘 잘했어 난 깜짝 놀랐다 난 긴장돼가지고 23일에 방송된 미스터트로트에서는 본선 4차전 1대1 라이벌 매치가 펼쳐졌습니다 박지현은 윤준혁과 맞대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송가인의 검은고야를 선곡해 살랑거리는 춤을 곁들이며 노래의 맛을 살렸습니다. 활력 가득한 무대를 선보인 박지현은 자신의 스타일을 더욱 발전시킨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마스터 장윤정은 박지현씨는 자신감이 있다. 밀어붙이는 힘 가운데 강약 조절도 있어 노래가 쫀쫀하게 들린다. 목소리도 지문처럼 다 다른데 지현씨는 정말 멋진 성문을 가지고 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단점평가를 부탁받은 박선준은 박지현씨는 노래 부분을 칭찬하고 싶다. 장윤정 마스터가 지난번에 짚어준 부분을 밀당으로 잘 끌어줬다. 라고 평했습니다. 마스터 점수 결과 박지현은 1,253점을 받으며 43점 차이로 윤준협에 승리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박지현은 중간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웃음> 게임에서 사기 캐리써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웃음> <웃음> 게임에서 사기 캐리써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 <웃음> 이거 좀 나는 못 보겠어. 먼저 알고 보면 지독한 노력파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라이벌 <웃음> 역시. 아, 아니 둘이 둘이 왜 붙는 <웃음> 아, <이> 거야? 아, 육터 일심 진을 차지한 팔딱팔딱 바로 보이스 박지현 씨는. 좋아 잘해. 라이벌로 윤준혁 씨를 뽑으면서 이 대결은. 박지연씨가 <웃음> 성사가 됐고요 퍼 아, 아, Yeah. 친구 무대 중에 가장 이슈가 될것 같아. 좋다. 이 무대가 아마 이 친구 무대 중에 가장 이슈가 될것 같아. 좋다. 무대 매너가 좋아졌네. 음. 이건보다. 오 콘서트야. 박지한 콘서트야. 활성이 있다. 확실히. 그럼. 자. 평소에는 굉장히 수줍어하는 분이지만. 박지연 씨는 자신감이 있어요. 노래를 딱 시작하면 그냥 냅다 밀어붙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굉장히 맛있게 쫀쫀하게 들리는 그런 매력이 있고요. 강약 조절도 있고, 완급 조절을 할줄 아는 지연 씨의 성문은 정말 멋진 성문을 갖고 있다. 알고 보니 오늘 상태 덧붙인 적 있습니까? 오늘 무대에서 박지연의 사이다 창법의 완결판을 봤다고 사실 생각했습니다 자신에 맞는 기가 막힌 선곡을 하셨고 기본기가 소리가 굉장히 단단하시다는 거기 때문에 지연씨 같은 경우도 이 검은 고야를 봤을 때이 똥다리 똥땅 똥다리 똥땅땅이 이렇게 위트 있으면서 <웃음> 힘있게 표현을 하는지 오늘도 꿈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도 꿈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보여주려고 칼을 들고 나왔구나 이은지 마스터도 얘기해 주실까요 음... 예. 무대에 취해서 침이 나왔어요. 어, 참... 역시 퍼포먼스 셔프 답습니다. 예, 단점은 저 박선주 마스터가 얘기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셨어요. 두 분도 잘하셨고 저는 장윤정 마스터가 딱 짚어준 부분을 박지현 씨는 오늘의 노래 부분에서 조금 더 칭찬을 드리고 싶은 거 굉장히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맛깔나게 잘 끌어주셔서 지금까지 드렸던 참가자 중에 가장 좋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어, 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조금 표정 짓고 이런 것들이 어색했는데 해 예. 노래 제목이 검은 고양인데 장구의 느낌이 더 났어요. 아. 승승장구. 아, 장구. 음. 어, 미소 짓는 모습이 본인만의 트레이드 마크를 좀 찾은 것 같아요. 기까지입니다 아 아. 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분들의 무대는 속대말 물견들이에요그 지금까지 보여준 무대에서 최고의 무대였다라고. 무정마스터의 그 생활형 심사평입니다 어, 어, 1253점이 나왔습니다. 지연이 2위로 올라갑니다. 진성, 김연자 현영. 예, 박지연 씨에게 100점 주신 분은 세분입니다 진성, 김연자 현영. 예, 예. 예 박지연이 2위로 올라갑니다. 그걸 그러게 해보는 건 아닙니까? 아, 진요 어, 잘했어 진짜, 난 깜짝 놀랐다 나 긴장돼가지고 이제 우리 듀엣 무대 준비해볼거야 잘했어 잘했어